이 <목소리> 학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학교는 이렇게 깔려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해야 돼 가지고 갑자기 경고도 인줄 알았어. 해야 되거든요. 제가 미리 안 담아 놔가지고 지금 거의 거의 두 시간 남았는데. 완전 깨끗하죠? <웃음> 사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영숲도 듣는데 오늘은 미디어만, 미디어만 처음에 돼가지고 미디어만 볼게요. 지금 어떻게 넣었냐면 여기에 맛있다. 보면은 프로그램의 녀석이 있거든요. 녀석이 표시돼 있고 에브리 타임이라는 애를 보면 몇명 남았는지 담은 횟수 정도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담은 횟수랑 녀석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서 널널한 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나중 순서로 하고 좀 빠른 것들은 1 순위로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순서를 지금 배치를 해야 돼. 어왜 일본어로 남았지? 저는 지금 이렇게 담았거든요. 지금 4과목만 네 시청하면 돼요. 3과목은 경영과라서 제가 경영학부가 아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은 여기가 즐겨찾기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놔요. 이런 식으로 과목 검색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듣고 싶으면 이 즐겨찾기 추가 있잖아요. 추가해서 번호를 선택하고 이렇게 번호를 선택하고 번호 선택된 번호에 즐겨찾기 추가를 누르면 은 이렇게 밑에다가 추가되는 서머시간이 시작시간이 같아져야지 수강신청이 시작돼요 여기 앞에 약간 경고창처럼 딱 뜨거든요 그걸 확인을 누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수강신청이 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목 조회 버튼을 누르고 수강신청을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Okay, 이거 먼저 가장 일순위는 예, 가장 가까운 걸로 해야겠죠? 그리고 검은 2에 이렇게 순서로 할것 같아요. 지금. 어? 뭐야? 카메라. <웃음> <웃음> 네. 아니 오늘 수강 신청을 <웃음> 같이 하려고 <하여>? 컴이에요. <웃음> PC방에서 하는 거. 이거 이거 아, 밑에 아이디라 <웃음> <웃음> Mm -hmm. Oh, hi. Trosu? Mm -hmm. Oh, Trosu. Oh, oh, you you both are really oh, cute, to be honest. Oh, cute. cute. cute. cute. cute. Thank, Thank you. you. <laughs> <laughs>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e, Yeah, it's at 10. Bye. It's my o a i t o c e w e get to see each other this mess w e c Oh my god. Oh my god. i 4분남 n 고 t 어 s l e 내가 못 h h 안 잡는데 e 것도 u I 잡 a 건데 너무 떨려. 아이 c 진짜 t 잡 e 면 큰일 난단 말 o 야 c a r y g s Oh, o 아, 근데 오늘은 그나마 양반이들 내일은 진짜 경쟁률 너무 경영계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니 48명 녀석인데 140명이 몇 넘은 거예요 지금 전공을 교양도 아니고 그것도 아침 수업이거든요 왜왜 그럴까 진짜 경양나 경영 나 경영을 왜 연기했을까 <목소리> 그냥 빨리 끝내고 밥 먹고 놀고 싶긴 한데. 오, founder, 어, 어쩌어, 어 어, 왜 안돼? 다시 어, 네! 오오오 데 진짜 듣고 싶은 거... 녀석이 별로 없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지금 이거 진짜 까딱하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서... 그리고 미디어 복전하는... 근데... 막... 지금 강의들이 한세 과목이나 지금 완성돼가지고... 막 시간표 지금에서 막 바꾸고 있고... 지금... 9시 3 2분이었는 1 0시 수금 신청돼. 아, 나 지금 큰일났다. 나 비참한데. 일단 일단. 찍어놓고 보내드릴게요. 찍어놓고화장다 보내드려. 조비영네는아 얘기 도 없는데 내가 보내 되게 과대했다. 어어어어 왔다.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짜 아우. 아다수빈아동아아